여러분 안녕하세요. 하비 채널입니다. 자 여러분 더 나은 화질과 방송을 위해서 고가의 장비를 구매했습니다. 저희가 원래 웹캠만 써서 방송을 하는데 이제는 그 웹캠에서 탈출하고 조금 더 멀쩡한 얼굴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미러리스 카메라 유튜브용 미러리스 카메라를 구매했습니다. 캐논 EOS RP 여러분들과 같이 언박싱 해보면서 이 기종이 어디가 특별한지 어디가 좋은지 지금 렌즈는 리 포함이고요 언박싱 하면서 간단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알아보려고 거의 이틀을 유튜브를 뒤지고 네이버를 뒤지고 엄청나게 서칭을 하고 결국 구매까지 한 그런 제품입니다 자, 언박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... 아주 포장을 고가품답게 꼼꼼하게 잘해주셨어요 지금 현재 네이버 기준 최저가는 135만 원 바디만 35만 원 금액으로 너무 많이 썼죠 협찬도 아니고요 내돈내산 일단 비닐을 먼저 꺼낼게요 자, 자 우리 M 카메라 W 미디어 감사합니다. 또 이렇게 32기가짜리 샌디스크 SD 카드를 넣어주셨어요. 감사하고요. 오 그리고 여기 심지어 어, 렌즈를 닦고을수 있는 황겊도 같이 주셨습니다. 뭐 이거 그렇게 비싼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정성이 보입니다. 자, 감사합니다. 감사하고요. 넣고 자 샌디스크 32기가 너무너무 감사하고요. 잘 쓰겠습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언박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, 원래 이렇게 복합품을 열때는 굉장히 설레는거죠 자,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, 진짜 얼마짜리나 자, 여기 설명서 설명서 있고 제가 알기로는 이게 풀프레임바디이기 때문에 아 RF 렌즈만 호환되는걸로 이 알고있는데 아 RF 렌즈가 굉장히 비싸서 지금 힘들어요 자, 일단 여기 놓고 그리고, 간단하게, 이렇게 뭐, 제품 보증서와, 그리고, 정품 앱 등, 이런 게 있어요. 아, 정품 등록할 수 있는 설명서. 네, 두 개가 있고요. 자, 그리고, 아, 여기, 여기. 제품 설명서, 부작이에 대한 제품은 있고요. 그리고, 이미지 캐논. 뭐 구글 드라이브랑 어도비 크리...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... 자 이제부터 메인입니다 여러분 자 이제부터 메인이에요 자 여기 충전기고요 충전기 그리고 전원 케이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충전기 한 세트가 되겠죠 자 내려놓고 자 배터리 있습니다 생각보다 작아요 배터리가 생각보다 작네요 크지 않고요 그리고 두번째 포장지를 내려놓고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여기 어깨끈 자, 어깨끈 같이 들어옵니다어깨끈있고요 제가 네, 이렇게 찍고 있지만 지금 제 얼굴 상태가 굉장히 거, 걱정된다는 그런 느낌 자 여기 어깨끈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바디 자 바디 여기 있습니다 꼼꼼하게 잘 포장이 되어있고 이제 이후에는 구성품은 없어요 자, 바디, 바디 까보겠습니다 네, 여기서 개봉 짜란 자 바디를 개봉합니다 어 그립감 되게 좋네요 그립감 되게 좋고 네, 여기 EOS IP 아 이거 135만원짜리 아네 요런 느낌입니다 여러분 자 요런 느낌이고 이제 요거를 돌려서 뺀 다음에 여기다 이제 렌즈를 꺼주면 되겠죠. 이렇게 빼주시면 됩니다. 자, 그러면 이걸 내리고 바디만 보면서 그리고 간단하게 충전기를 이렇게 보면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. 충전기는 그냥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 다들 이렇게 쓰시잖아요? 그쵸? 렇 충전기 됐고 자, 배터리 배터리도 개봉해서 자 여러분 다 아신, 아시다시피 결착은 하단을 열어서, 하단을 열어서, 이렇게, 보이는 방향 그대로 결착해주신 다음에 장착하시면 끝. 그리고, 자, 주신 메모리 카드. 가위로 자르라고 하네요. 자, 여기를 잘라서. 자 이제 요것도 결착합니다 자 카드랑 배터리가 항 공간 안에 들어갑니다 자 요렇게 하니까 방향이 아니고요 요렇게 넣어서 짠해서 해주면 끝네 끝입니다 어 여기 좀 들어갔다고 뜨죠 한번 켜볼까요? 그냥 뭐 렌즈는 없지만 한번 여기를 자, 디스플레이 개방해서 디스플레이 역시 돌아가고요 엄청 장점이 미러리스 카메라의 장점 자, 그리고 여기서 오 n 을 올려볼게요 어, 이렇게 뜨네요 이렇게 뜨고 이렇게 하면은 이미지가 없다고 이미지 뜨고 속도가 조금 빠른 것 같아요 전환 속도가 지금 앞에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립감이 되게 좋아요 미끄럼 방지도 굉장히 잘돼 있고 그렇다고 너무 또 플라스틱 같지도 않고 크롬바디라고 했거든요 굉장히 좋은 거 같고 풀프레임바디라서 조금 더 튼튼한 느낌이 있는 것 같아서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끄고 그리고 센서클리닝하고 꺼주고 그리고 이쪽에서 이렇게 넘어가면 여기 옆에 뭐, HDMI, USB, C타입으로 그수있고요 마이크랑 마이크랑 이거 이어폰 단자까지 잘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자 이런 모델이고요 이게 지금 바디만 135만원이에요.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지금 이게 비교, 요거보다 이제 하위 후환이라고 하면은 이제 저희가 알아봤던 캐논 이제 M50, 마크2 모델인데 지금 캐논에서 바디 할인도 하고 있고 그리고 요거보다는 하위 모델이어서 이제 뭐 예를 들면 기능이 전반적으로 떨어지죠. 이 기능이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제가 자막으로 좀 설명을 좀 해드리고 간단하게. e o s 아 p 는 일단 풀 프레임이라는 거 그런 장점이 있고 그리고 사진까지 같이 접근하기에도 좋은 모델이다라고 해서 유채가 이 모델을 구매한 거거든요. 그래서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 요 그리고 이제 소니 꺼 이제 GV GV 210 GV 210이었어요. 그 모델이랑 이제 비교가 많이 되는데 그 모델 같은 경우는 30분 단위로 좀 발열이 조금 심하다고 뭐 그러고 그래서 조금 유튜버들은 최적화되어 있으나 그런 부분이 좀 애매하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더 상위 호환의 모델을 구매를 했고, 이제 에지가난 이제 렌즈까지 껴서 이거를 사용을 하시려면 금액이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한 180만 정도는 필요하다는 라걸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리고, 앞으로 제가 드린 간단한 정보 참고하시고, 나는 조금 상위 호환이고 오래 쓰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면은 EOS IP. 이거 중고로 가격이 안 떨어져요. 과감하게 선택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니다 나는 이렇게까지 많이 들릴 생각이 없다 하시면 은 소니 GV210 타시면 되고 아니다 나는 캐논 거 쓰고 싶다 라고 하시면 그때 이제 마크 네, M50 마크 2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게 추천을 해드리면서 오늘, 오늘 영상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